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려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어떻게 된가 쏴아요 고든! 노! 노! 그렇겠지? 하겠네. 야몇 명이야 이거? 아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이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? 아, 핵쟁이구나. 어, 아잘 됐네 오히려 오히려 잘 됐어 아 잠깐 알이모지가꽤재지는것같지 않아? 독특한 언덕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다이체우네 얘를 잡으면 되죠.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게. 얘도 해쟁인가? 얘도 패링해봐 한 번. <웃음> 어? 네, <웃음> <웃음> 얘도 패링해봐. 아, 못하겠어? 죽어라 이이야야 얘도 해쟁이구나. 쌍으로 해쟁이에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. 재밌네. 아이고 둘인데 나를 못 잡냐 이 멍청한 놈들아. 아! 이러? 근데 안 아파. 어, 안 아파 그렇게. 걱정하지 마세요. 나는 의사입니다. 한번 해보자. 한번 버텨볼까? 내가 버티는 건 잘하니까. 걱정 마세요. 나이키 커지. 잘 살아나요? 어. 아한 방에 가져오든가 그러면 스피드에 가져오든가. <웃음> 아, 이거 어떡하지? 오늘은 유튜브 가안 잡으려고 일부러 오늘 혼자 하, 했는데, 이거 유튜브 가게 나올 수밖에 없네. 이거 아, 나도, 아, 이거 어쩔 수가 없네. 이거 진짜... 아, 또살아나요 <웃음> <웃음> 음... 쟤는 나이프를 던지면 회복하는 비밀인가 봐요. 그니까 나이프에다 그걸 걸어놓은 거 같아요. 그 축복 있죠? 그걸 걸어놓은 거 같아요. 이거 체력 회복하는 것보다 이 그러는 게낫겠다 네. 우효 날 잡으려면 혼자 와봐 지무들왜 벌써 포기야? 나 이제 시작인데? 왜 멈춰있지? 야 빨리 와살려면 아직 멀었어 <웃음> 또한놈 잡았다 아램뽑패 그냥 아램뽑패 <웃음> 꼼짝마 아왜 그래 램 뽑하라니까 아안가 그쪽으로 <웃음> 갈까? 말까? 갈까? <웃음> 갈까? <웃음> 니들 뭐하냐, 지금? <웃음> 음, 아, 너 쏘겠다. 저희한눈 석궁만 쏘니까 아유 무서워라. 아유 아, 너무 무섭네. 어..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근데 제 석궁 쏘에는 아예 기력이 다 있나? 석궁만 쏘네요. 그 귀찮은 보거든 자존심도 없고 그렇다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. <웃음> 아 램프 패아 <웃음> 램프 패 램프 왜 램프 블안 하는 거야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<웃음> 왜 램프 블안 하는 거야 어왜왜왜안 하는 거야 왜 <웃음> 이번 핵쟁이는 몇분 버텼지? 전에 핵쟁이는 좀잘 버틴 것 같았는데, 요즘 핵쟁이들은 어... 노력이 없어, 노력을... 노력을 안 해요. 요즘 핵쟁이들은 아... 잠깐만, 너 어디야? 너 어디야? 좀 궁금해졌다. 뭐, 그나 라군도... 아니, 프레임이 똑같은 게 <웃음> 어떻게 된 게? <웃음> 프레임이 항상 똑같냐 보면은... 아... 진짜... 공부하긴 하겠네. 야, 몇 명이야 이거? <웃음> 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어디 보자 <웃음> 뭐야 <웃음> 어? 아 핵쟁이구나 어, 아잘 됐네 오히려, 어 오히려 잘 됐어. 아잡 야다이 채우네? 얘를 잡으면 되지 뭐 응.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게 얘도 획득인가? 얘도 패링 해봐 한번 이거 더 베링해봐 왜 못하겠어? <웃음> 야 얘도 핵쟁이구나 어. 야 쌍으로 핵쟁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재밌네. <웃음> 아이고 둘인데 나를 못 잡냐 이 멍청한 놈들아. 어헤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, 이, 이 자식들. 어. 아, 이런 아하... 어, 근데 안 아파. <웃음> 어, 안 아파. 그렇게. 해보자. 한번 버텨볼까. 내가 버티는 건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. 그냥 안 때려. 잘 살아나요?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한방에 가져오든가 그러면 스피드에 가져오든가 어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oh, yeah. 아, 재밌네. <웃음> 아, 이거 어떡하지? 오늘은 유튜브 각안 잡으려고 일부러 오늘 혼자 하, 했는데, 이거 유튜브 각이 나올 수밖에 없네, 이거. <웃음> 아, 이거 어쩔 수가 없네, 이거 진짜. 살아나요? <웃음> 음 쟤는 나이프를 던지면 회복하는 기믹인가봐요 그니까 나이프에다 그걸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.. 그.. 축복있죠? 그걸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체력 회복하는 것보다 이걸 그러는 게 낫겠다. 어디 보자. <웃음> 음. 웬간검? 아 월간검인가 저거? 뭔검이야 저거. 아 월간검인가? 아 월간검이네? <웃음> 우효 우효 날 잡으려면 혼자 오라고 친구들 <웃음> 왜 벌써 포기야? 나 이제 시작인데 왜 멈춰 있지? 야 빨리 와! <웃음> 어, 하려면 아직 멀었어. 아, 램프 패, 그냥. 아, 램프 패. <웃음> 램프 패. 아, 왜 그래. 램프 빨라니까 그냥. 아 안가 그쪽으로 <웃음> 갈까? 말까? 갈까? <웃음> 갈까? <웃음> 왜, 니들 뭐하냐 지금 <웃음> 음, 아, 그, 쏘겠다. 어, 공격 안할 거예요. 왼쪽에 저 패링 도 지금, 세스타스 들었네요. 패링 하려고. 아 쿠크루 빙뽕 <웃음> 안해 <웃음> <웃음> 어차피 한놈은 석공만 쓰니까 아유 무서워라 아우 아 너무 무섭네 <웃음> 갈까 말까? 갈까 말까? 제 석궁 소원에는 아예 기력에 다있나 석궁만 쏘네요. 그건 귀찮은가 보다 그냥. 자존심도 없고 고뭐 게임 을잘하는 것도 아니 고, <웃음> 아 램프 페, <패. 웃음> 아 램프 페, 램포왜 램프 를안하는 거야？어,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<웃음> 왜 랩뽑을 안하는거야? 어? 왜? <웃음> 왜 안하는거야? 왜? 안 하는 거야, 왜?